커, 허 그러게요 커피님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요 곧 이제 곧곧이죠곧곧 곧 안녕 나는 진짜 웬만하면 제가 원래 이게 6년 동안 방송하면서 그렇게 말을 잘안 하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아, 구제 불능이에요. 그면 내가 그랬거든요 너의 선택은 나는 정말 존중한다 존중하는데 손님 앞에서 네가 수술을 안할 거라는 얘기는 여기 아가씨들을 전부 다 그렇게 보일 수 있, 있게 만들 수 있, 있으니까 지금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못했어요 라고까지만 말하면 되지 굳이 네가 어 저는 수술 안할 거예요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가 얘기해서 안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얼마 전에 이제 아가씨랑 테이블을 띄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제 이러다 손님이 손님이 수술 안 하셨어요? 그러더니 아니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여자 손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반대편에 내나와셨다 이렇게 하더래 근데 내가 그거를 얘기를 했어요 얘 너는 왜 자꾸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지겹고 그냥 어쨌든 달 처음에는 안녕 수술 안할 거면 왜트레이스보다도 모르겠어 영희씨 뭐야 음... 왜 자꾸 뿌지직뿌지직해 무너지는 거야 뭐야 시발 뭐야 너무 뿌지직뿌직하는데 뭐야 무너지는 뿌지직, 뿌지직. 거야? <웃음> <웃음> 설마 모르지진 않겠죠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돈볼 목적으로, 내가 저때 내가 성전환 수술 에피소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내가 예전에 여러분, 태국에서 두 번째 성전환 수술을 할 때, 그 에피소드 얘기해줬죠. 말도 안 통하는 그런 나라에 가서, 돈은 돈대로 비싼 돈을 주고, 철로된 수술 때, 홀딱 벗고 누워요. 싹 홀딱 벗고 누우면 이불을 덮어주거든? 나는 뭐 그때 꼬치가 안 달렸고, 수술을 해놨었으니까, 그리고 누워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제 외국분들이 막 지나가면서 살라말라꼴라 골라 살라말라꼴로마 살라말라꼴로 막 그러는데 하나도 안 들어와 음. 그리고 이제 쇠판을 밀고 들어가기 전까지 한 30분 동안 그 입구에서 이제 대기를 하는데 아, 너무 무서워요 내가 지금 잘한 선택일까? 뭐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 왜냐면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 들어가면서 서류를 적어요. 내가 결정해서 하는 수술이고 이 수술로 인해서 뭐 죽는다든지 잘못된다 하든지 이건 모든 나의 책임이다 라는 거를 적어요. 뭐 수술이 뭐 잘못되거나 이러는 거는 뭐 병원에서 책임을 지, 지는데 목숨을 잃는다든지 뭐 이런 거는 다내 책임이라는 거막 이걸 그걸 적어. 그 가이드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 순간 <웃음> 너무 놀랐어요 그걸, 그걸 적고 근데 누워갖고수술실에탁 들어가기 전까지 30분 동안 너무 떨어가지고 무섭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도 너무 아프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그렇게 말해버리면 마침 저분들은돈 때문에 저런 나프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잖아. 숙소에서 어떤 아가씨가 이사를 나갔, 어 방을 구하, 이제 계약을 하고 왔다고 이 숙소에 사는 언니들한테 말을 했대.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이틀 전이었나? 금주가 추자 언니한테 꼭 말, 말, 말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사를 나가고 난 뒤에 나한테 전화와가지고 이사를 했다는 식으로 통보를 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너무 짜증나가지고. 예, 너는 그 이사를 나가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보고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먼저니 아니면 네가 이사를 다 해놓고 나한테 통보하는 게 먼저니 아 그게 아니라 이사하는데 너무 바빠서 그랬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고 내가 XX아, 너는 말을 하는 게 정말 나가지가 없다 예. 네가 말을 하는데 대표가 너한테 전화까지 했으면 나한테 어 언니 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라고 먼저 말하는 게 맞지 않겠니? 똑똑하다 똑똑하다니까 어 너는 말하는 거 봐라 그냥 나가서 얘기하자 이러고 말아버렸어 그러고 있는데 이사를 나가는데 언니들이 보조시 거실에 앉아있는데 인사도 안 하고 나가더래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 갖고 고예 너는 이사를 나가면서 그 뻔히 언니들이 있는 인사도 안하고 나갔니? 그랬더니 어, 죄송 아, 그게, 예, 하다 소리 듣기 뭐하다 하면서 끊어버렸어요 음, 그러고 난 뒤에 내가 오늘 카톡을 하긴 안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카톡을 띵하긴 했는데 어제 오후에 대표님과 통화 이후로 계속 생각해보았는데 아무래도 전 대표님이 만족하실만한 직원이 될 자신이 없네요 그만두겠습니다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 라고 내가 카톡을 보내놨어요 그러고 나난단톡을 봤는데 인사도 한 마디 안하고 나간 거 알아요? 유리 맞아요 유리 이것저것 일이 있었어요 공연 가르치는데 막내 친구들을 가르치잖아 그래가지고 가르치는데 말투가 뭔가 제자가 선생님을 가르치는 느낌 아 이해했어요 어 이해했어요 막그래그래 이해했으면 해봐봐 내가 랬어요 못해 그거왜 자꾸 이해했다 그래 아네네그럼 되는 거 같다 너 말투부터 좀바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방송에서 나오는 그런 이미지만 보면 절대 안 돼요